처음에 완전 제곱시로만드 아, 네. 이거에서, 완전 음. 제곱시 만들어주기 위해서, 네. 어, 플러스, 플러스 4. X 제곱. 마이너스 4X 제곱. 그 다음에, 네. 그러면은 음 4, 아, 8, 8, 10, 12, 14, 1 6 마이너스 아, 예. 그 다음에 이거를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콜지과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